몸에 엄청 많아 괜찮아 우리 같이 예방하자 친구들 안녕 나는 안전지킴이 콩콩이야 내가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우선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알려줄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않도록 말이야 첫 번째 양손으로 마스크 날개 펼치기 두번째,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기 세번째, 고정심 누르기 네번째, 마스크 얼굴에 밀착시키기 우와!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잘했어! 이제 다음으로는 올바른 기침 예절을 콩콩이랑 같이 알아보자! 손수건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린 후 기침하기 옷소매를 위쪽으로 가리고 하기 역시 우리 친구들 최고! 너무 잘 따라했어 칭찬해 이번에는 올바른 손 씻기 6단계를 알려줄게 먼저 흐르는 물에 닦기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요 손가락 마주대고 두손 모아 문질러요.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요. 구석구석 꼼꼼히 비누칠을 해야 돼요. 엄지손가락 돌려주며 문질러요. 손바닥 마주대고 손깍지 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뽀득뽀득 씻어봐요 세균아 사라져라 얍얍얍 얍, 얍. 우와 세균이 다 사라졌다 이처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엄청 많을 수 있으니까 잘 따라해봐 우리 같이 올바른 손 씻기 방법 6단계를 동요 열고마 인디언 음정에 맞춰서 손유일를 따라해볼까요?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요 손가락 마주대고 두손 모아 문질러요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요 엄지손가락 돌려주며 문질러요 손바닥 마주대고 손까지 껴요 손바닥에 밑에 씻어요. 우리 모두 다 같이 뽀득뽀득 씻어봐요. 세균아 사라져라 옆옆 옆, 옆. 우리 이렇게 열 꼬마 인디언 음정에 맞춰서 손 유의를 따라해 보았나요? 우리 이제 올바른 손 씻기 방법을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해 볼수 있겠죠? 있겠니? 그래야 우리 몸에 세균이 들어오지 않을 거야 잘 따라해줘서 너무 고마워 함께 예방해보자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자 안녕